온수 냉수 담그고 담그고 세면대 세탁물 치기 빠를 뻔했다 그렇지. 여기 봐봐 이게 빼야겠어 이걸 빼야겠어 물 나오는 밸브를 물확 튀지 않을까 이 얼굴에 내가 잘해 밸브. 자 이미 부숴버렸어 그냥 부신게더 빠르구만 자 이거를 먼저 여기다 껴 노란색을? 응. 얘는 뭐하는 거냐면 아까 내가 저기서 공간 안 나와서 돌리는 거 어려워했잖아 음. 얘를 자꾸 돌리는 거야 근데 얘를 먼저 안 껴놓으면 얘를 뭐 나중에 어, 안껴 놓으면 얘를 낄 수가 없어. 그래서 얘는 끝에 마지막까지도 그냥 두는 거예요. 여기다 두고. 그래서 얘를 먼저 껴 놔야 돼서. 이렇게 껴 놓고 줄에 노란색은 무조건 제일 처음에 껴 놔야 된다는 얘기지. 음, 음, 음. 자, 요 위에가 여기랑 맞물리는 거야. 음. 오케이. 응응. 그래서 먼저 <웃음> 얘를 밑에부터 위로 내. 아. 그다음에 얘를 얘를 밑에 서 넣어. 밑에 넣어. 고정을 해. 음. 이렇게 고정을 해. 음. 최대한 꽉. 음. 감안 <웃음> 움직이지? 어. 너무 힘들어 보안 움직여? 왜? 어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이 줄을. 이 줄을, 어, 이 줄을... 어, 밑에서 넣어서 위로 빼. 응. 음. 어. 어, 미리 빼나. 그리고 하나. 온수 냉수 연결 아니 아니 아니 얘를 먼저 연결하는 거야. 이렇게 해서 파킹을 껴놓고 넣고. 자 요거 를 넣어넣고 아 구멍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고 이 m n o 는 sure if you're a good 고 e r s 음. 이 i 음.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. 아 음, 그게 드라이버 같은 거네. person. 렌치, 렌치. 렌치.